이번 판, 사일은, 점화 사일이네요. 아까 사일러스 1렙 때 제가 조지라고 하긴 했는데, 점화 사일이 진짜 힘들어요. 텔 사일은, 어느분 가능한 게 있는데, 점화 사일은 힘들더라, 저거. 저거, 점화 드는 순간 사기챔됨 일단, 사일과 점화는 무조건 안전거리 뒤에서 싸우는 거 베스트. 쫄지 않는다 2랩때도 그렇지 아 근데 이거 게임하는거 보니까 졌다? 이미지로 버텀 치면은 게임 어떻게 돌리냐? 벌써? 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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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s a t 이거 할만 한데 어떻게든 한번 따야 돼. 이거 <목소리> 나이스. 음. 아니 이제야 아이. 아 이거 이기려면 바텀 억가야 됨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내 성장을 포기해도 억가야 됨 이건 저기 저루시안만안 크면 쉽게 이겨서 냅다 포기하고 바텀만 도와주겠습니다 아니 앞 비전을 도라인까지 봐줬는데 이거부터 같이 먹어? 이건 드럭 가야 될듯 데미지 세니까 잘 크고 자 죽으면 안 되는 시간에 죽어가면은 저렇게 되는. 거야. <목소리나> 오케이 나 빼드. 어이. 좋았다. 저 이판 보니까 치명타 가야 될것 같은... 내가 터트리고 시작해야지. 어제 유미 있으니까 치명타 효율 진짜 진짜 잘 나오거든. 이런 판은? 나이스. 아, 이거 싸일 못해서 이길만 한데, 루시아나, 아 존나 아깝다 유미야 너 이제 나타야 돼 안전한게 맞아 안전하게 <웃음> That's it. 딱한 번만 더 따면 되거든? 내가 해볼게 안방이 아, 안 터졌어. 상대 스마 없었는데. 사용 뺏겨도 이길 만한데. 아니, 과야지, 얘들아. 오 와, 뭔 뎀지가 이래요? <웃음> 안 돼. 이거 원딜도 많이 던지긴 했는데, 정글도 생각 외로 더 많이 던져서. 그런거 하면 안되는데 자꾸 턴 준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내가 펜타킬하면 되는거 아니?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 하나 자르면 하나가 없어지냐 아, 아, 근데 나도 마지막에 실수했다. 그거 그냥 깠어야 됐는데, 아... 그냥 빨리 굴려 보자라는 생각에... 아. <목소리>